오, 이것이 딜이야 오, 알겠어요. 오, 됐나. <목소리> 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어 해변 다이앤 나왔죠. 해변 다이앤 나와가지고 원초의 마신 해리 세턴 킬이 가능해졌다. 요 말씀입니다. 지금 때마침 미션도 원초의 마신 해다 써가지고 3 턴만에 킬 해달라. 그럼 미션 성공이 그제. 자, 요거, 제가, 한 번, 가볍게, 한 번, 감아드릴게. 우리, 지금 봄이랑 출발하게 됩니다. 지금, 퇴근 아, 돼 요거 클리어하고 다 알려줄게. 야, 씨, 간다, 더 간다. 이게 원초의 말씀이 제 시작하자마자 첫 때릴 뿐은 느낌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해단은 양쪽에 다 써야돼. 양쪽에 다 쓰는 기준이야. 그러면, 시작하자마자 랭크 철학닥이둘 다. 랭크 쳐다닥되제 그러면 이제, 한쪽, 고선은 한 명, 한 명만 쓰면 돼, 고선은. 그래서, 고선 쪽에서 창 올려줘. 아, 야, 폐가. 아하 이게 배가 요렇게 가게 되거든요 일단 어 범위 쪽에서도 상대쪽에서도 지금 레고비스 서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번만에 둘다 삼성카드가 다, 다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바로 우리 해변다이엔 어 해변다이엔도 해변 증폭기가 있단 말이에요 증폭기가 자암멜만큼 뒤나왔단 말이에요앞멜만큼 같은 27만4천 브레이크가 딱딱 나오고요 자 관통으로 썰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쉽게 끝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2패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제 다이앤이 두, 스킬 두개다 원거리거든요 원거리라서 바로바로 꽂아줄 수가 있습니다 꽂아줄 수가 자 이렇게 꽂아주, 꽂아, 꽂아주게 되겠고 끝났어요 2패가 끝났습니다 이미 그래서 끝났거든 이행업은 버리는 카드처럼 쓸게요 그냥 해놔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행업은자간다 여기서 빠바바박 때리는데 30만 30만 나오고 있고요 자 물청 한번 간격 조조조조조조 쑥 19만9천 나오고 있고요. 자, 앞면이 이제 서차례죠 깡깡. 자, 이건 뭐킬이지뭐 당연히. 싸우 빡빡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2 턴, 3턴째 2패 끝나고 있습니다. 자, 3턴째 들어갈 거요 3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실 패가 좀더잘떴으면 좋다. 어, 태양신 피사기 만들었으면 탁탁탁 두 번에 완벽한데 그렇게 안 내더라도 된다. 자, 오늘 증폭기가 넘쳐나요. 증폭기가. 자 태양 씨 일단 절삭 한번 하고요. 추아연, 추추추추 추, 208만 3천 터지고 있고. 자 태부 참가 추아연, 추추추추 추, 43만 터져, 43만. 자 이것도 40한 9만, 49만 8천 나올 거고요. 자 프로 기준입니다. 싹 어, 49만, 야이천 남아도. 빡 빡. 알겠나? 됐어? 자 미션 성. 여게 이제, 이제 앞으로의 원초의 마신 메타입니다. 자, 여러분. 여게 앞으로의 원초의 마신 메타고, 이제 상세 덱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상세 덱을. 자, 지금 서버에 보면은 근 근엘레인 LA 썼어요. 근 LA 왜 썼느냐? 해변 다이앤 때문에 버프가 처음 시작한 전 버프를 받아요. 그 버프를 더 강하게 받는 게 바로 근 LA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탄산 가득하나? 시원하지? 막, 어? 우리 한판더 볼까요? 한판더 보고, 세팅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두쪽 덱을 이제 한번 봅시다. 한쪽에는 고서를 쓰는 쪽, 고서. 고서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고서 쓰는 쪽 덱이고 그다음에 고서를 안 쓰는 쪽 덱.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들어가 보자고. 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고서 쪽에서 서로 둘다 헤다 때문에 다 카드 2성으로 일단 올라가지? 고서 한 명만 있습니다. 한명 고서 쪽에서 랭업을 차 크다 올려줘요. 그럼 전부 다삼성기재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딜잘 이제 보면서 해야 돼요. 딜 넘칠 수가 있어요.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넘치지 않게 딜카드 적절히 조절하면서 잘 넘어가야 됩니다. 아, 또 패가 또 이렇게 떴네. 딜카드 더 많이 나오면 더더 더 시원할 수 있습니다. 딜카드 조금 아쉽게 뜬 거고, 이거. 암멜 증폭 한번 찍어버리고요. 자, 이렇게 나오네. 이걸로 아,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게 조금 딜이 약간 부족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가볼게요. 빡! 빡! 하고, 일단 이게 40%, 40%에서 80%를 깎거든. 그 다음에 전체가 약간 부족해서 20%를 못 깎더라고. 근데 이게 해야 될 텐데. 악! 안 되네요. 역시 이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삼턴킬이 실패다. 이렇서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잡았고. 딜 계산 때문이야. 딜은 아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게딜계산더 좋았지. 착, 착, 착, 쳤던 치기쁘고. 이펙트 펑펑펑 치기쁘고. 자, 이게 이제 원거리니까나가지고 이거 원거리한또더나가지고그 다음 딜좀 봅시다. 딜은 이제 상상을 잘해야 돼. 정품, 어이 끝났어. 끝났지? 끝났거든, 이거. 어, 그냥 올릴게요. 올릴게요. 올리는 거는 그냥 서비스. 어, 서비스. 없어도 된다. 이런 느낌. 자, 312,000원. 만 세게 나왔다, 이번에. 자 간격 이게 더센것 같아요 10번 육체 나오니까 아, 암멜의 어, 전체 관통 3배보다 어, 어?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이번에는 예, <웃음> 이번에는 저희가 딜 계산을 좀 틀리는... 틀렸을 리는틀때 어떻게 되는가 그 컨셉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판은 딜 계산이 조금 어긋났을 때는 이럴 수도 있다. 어쨌든, 아까 설명 다 말았는데, 암매의 전체 관통기보다 해다의 전체 간격기가 더 셉니다. 그래서 1패 때, 아까처럼 이제 그렇게 끝내려, 어, 뭐고, 이거. 지금 피해 왜 이렇게 많나 자,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패 때, 증폭기 두장에다가 해다 간격기 이러면 딱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깔끔한 길 계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끝내고, 그다음 2턴째에 조금 더 풍부하게 쓰면서, 제가 아까 제가 저거, 안 걸리게, 딸피 안 걸리게, 어, 계산 좀더 잘해야 될것같고요 어? 먹고 이거? 실패가? 요거는, 야, 요거는 야, 야, 이 영상 못본 걸로 해놔. 멈춰! 템 세팅은 안매를 뭐 쓰면 되겠노? 맹회. 고수 쓰는 사람, 고수는 생철. 아, 다이앤, 제일, 제일 궁금하겠죠? 해변 다이앤은 맹회 혹은 맹철. 맹회가 더 딜이 세게 바뀌겠습니다. 맹회 쓰면 좋겠고요 그리고 태양신 뭐 쓰겠노? 맹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울엑스도, 하울엑스도 체력이고 하니까 여기서도 해다가 좀 쓰이지 않을까 한번 해봐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방 중에 머리를 맞대서 덱을 짜봤어요. 그죠? 요렇게 되면 해다가 치면 레검 차크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수가 레검 차 올라가고, 그러면 증폭기가 두 장이고, 우르르 하고, 우리 뭐, 늦을라우드 증폭기 두 장에다가 뭐 순삭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AI 데리고 왔습니다. AI. 지금 우리 고구마신, 우리 고구마신 자석은 AI입니다. 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하울엑스 임마안 잡은지 정말 오래됐는데 아, 여러분들 한번 보고싶다고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저기 되면 레고프 상대가서 상품사 이제 AI니까 임마 받아먹을 줄몰라 고구마신답지 답답하잖아 AI도 답답하겠지 저거 보자 딜 계산 한번 해보자 파크다우스 상사안 죽겠거든 그래서 한번 생크 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요정도? 요정도 일단 잡아 잡아질 것 같아 빡빡 빡. 야 고구마신아 야니딜 네, 그거밖에 안 나와? 뭐? 고구마신, 잘하자. 자, 우리 해변다이엔 전체기한번 가볼게요. 강격 물총, 쪼쪼쪼쪼, 쪼 18만 8천. 전체기도 18만 8천이 나오는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즈. 자, 고구마신은, 야 고구마신답죠. 이제 질질 그리고 앉아있고요. 어 이제는 AI도 여러분, 이제 큐 세워놓을 바에는 이제는 페달을 세워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럼 AI, AI 돌려도 되게 편하게 잡을 겁니다. 이제 한번 가봐야죠. 증폭기 하나 정도 던져볼게요. 하나 써보도록 하고. 요 정도면 될것 같은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야, 궁금하시나? 야, 너무 약하면 야, 궁금하시나? 겁나 약하네, 임마, 이거. 자, 고정구 그 때려놓고. 자, 갑니다. 플레인더 이 샌드! 다굴! 도둑둑스, 36만 7천 원. 싹 가능하지? 싹 가능하지? 야, AI랑 할때한 패당, 한 패당 증폭기 한 장씩만 쓰면 되겠네. 아, 1패 때는 안 써도 되고. 약간 요런, 요런 느낌? 야, AI가 또 허접한 짓할거 아니야? 어, 오, AI 센데? 이번엔 쎄다. 이번엔 좀쎌것 같다. 이번에 고구마시니 자존심 좀 상했나봐. 세게 할 거고. 이제 우리 도원형 아, 도원 형님 아, 아니고 에스카이 님이 오르르르르르 자, 깡, 깡. 야, 안 매라! 고구마신 안 매라. 이야이 것들이 진짜 딜이 이게 딜이게야. 이 누구 딜이게야? 이 자스가 딜이란 건 말이다. 오! 어 이것이 딜이야. 알겠나? 오! 어 알겠어요? 우어 됐나? AI 됐고 삼투기 그 AI도 고구마 신정도 되는 자스 됐거든. 3등킬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상대 쪽에서도 이제, 만약에 고구마신도 이걸 뽑으면, 여러분 고구마신 생방감이 좀잔스럽지 마세요. 넣어놓으라고. 그래야 내가 초대해주지. 앞으로 그 AI 그 자리에다가 해머를, 키어 뼈에 해다를 넣어놓으면 훨씬 빠르게 클리가 어 가능해 보입니다.